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전에 고지해드린 텍스트를 입력해서, 어, 음원을 만드는 TTS 프로그램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 CAST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어,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보시고, 자, 이와 같이, need speaker, korea, text, text to speaker, 또, cast 가 있는데, 어디, text, best text to, 예, speech. 이 프로그램을 먼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한국말이네요. 그리고, 해리입니까 샘플 들어볼까요? 이와 같이 샘플을 들어보시고 또 다른 보이스를 선택해서 오늘은 어디 보자 제가 직접 텍스트를 자, 저장해서 샘플 음성을 보겠습니다 CCTV 촬영 중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와 같이 이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어, 무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네, 유료화된 음, 음. 버전을 쓰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Need Speaker Korea 자, 이게 데모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사 VIP 고객이십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객 전화를 콜센터에서 응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 목소리를 선택해서 어, 이렇게 청취를 할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실제 교통규제를 준수하여 주십시오. 100m 앞분기점에서 판교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입니다. 네, 제한속도 110km입니다. 500m 앞 왼쪽 방향에 도시고속도로 출 구입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간단한 음성 멘트를 주로 만드실 테니까 초기에는 이 데모용으로 어,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타 음성 인식을 해서 영어 학습도 가능하네요 음성인식 기술 솔루션 보시면은 자세히 활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이 잘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할게 캐스트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셋 중에 이 캐스트 제품이 이 제일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아직은 완벽하게 에 지금 지원이 인공지능 서비스 되지는 않지만 탈 캐스트를 소개합니다. 에,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현재 어, 성운들도 어, 굉장히 많고 직접 한번 들어볼까 일단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미리 듣기를 누릅니다. 이플레이 버튼을 자 캡슐 촬영 중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굉장히 처음으로 나오죠. 요거는 이제 저희는 음성 경보기 멘트용으로 어 거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아마 쓰실 거예요. 그리고 어. 내용이 많거나 또는, 어, 답양명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분들은 유료 버전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지금 현재는 이제 체험하려 가기 또는, 어, 샘플용 버전을 제가 테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이나 명의 이 부분이 음질이 괜찮았어요. 듣기도 편하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미리 듣기를 누릅니다. 미리 듣기. 캣스에 촬영 중입니다. 종량 재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 금위는 영문, 이 CCTV 발음이 조금, 어, 표현이 다소 약합니다. 명의를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자, 미리 듣기. 최최 촬영 중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네, 아직까지 부과됩니다. 이 영문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못한 베타 테스트. 이경우한경어로 어, CCTV CCTV 촬영 중입니다 한번 기재 다시 듣습니다. CCTV 촬영 중입니다. 종량 재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훨씬 매끄럽습니다 처음에 CCTV 이 음이 또렷하게 잘 나왔어요. 다시 한번 띄어쓰기나 뭐 콤마나 점을 활용해서 응용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듣기 클릭. CCTV 촬영 중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종량제 하고도 한번 띄어볼까요 다시 그래. CCTV 촬영 중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 종량제봉투를 이분만 조금 어, 어색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편집이 돼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남자 생후 상도 미리 듣기 CCTV 촬영 중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게 에, 가장 안정적이고 목소리가 깔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문구에 따라서 어, 잘 이렇게 어울리는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골고루 선택하셔서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이니까 아 우선 경험을 해 보세요 그리고 어, 마음에 들면 유료, 유료 서비스로 결제를 해서 어, 사용하셔도 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되어 있으면 테스트를 다 끝내고 음원을 만들고할 때에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리, 이와 같이 뭐 실행하겠냐? 실행해야 합니까? 이전에 다운로드 한 파일이 뭐 다운로드, 유료 회원 한정, 이제 유료 회원의 한정에서 이전에 한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더네요. 자,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통합 다운로드 문장 파일, 뭐, 파일 형식이 있는데, 저는 저기 mp3 파일이 필요하니까 mp3 파일 그대로 놔두고, dvr,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 cctv나 dvr에 음원을 넣을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어 그럴 경우는 웨이브 파일인데, 저는 음성 경보기, 이 음원은 음 mp3 파일이 들어갑니다. 센서 스피커의 음성 경보기에는. 그래서 이 mp3 파일, 그대로 놔두고 다운로드. 화면 PC에, 에, 이렇게 해서, 어, CCTV 이 촬영 중에서, 어, 이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장하면 이미 이 CCTV 촬영 mp3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어, mp3 파일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금방 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된그 파일을 찾아 가지고 어, 센서 스피커 쪽으로 이제 넣었는데 sd 카드에 만약에 이 음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자 화면을 작업대 화면으로 넘깁니다 2번 3번 예. 이와 같이 센서 스피커인데 제가 미리 이, 이 만들어 놨습니다 스피커의 음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를 자, 이프가 켜지면서 손이 통행시 휴대폰 사용은 위험합니다.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 오프시키고 그리고 이쪽에 SD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SD 카드에 만들어서 이제 넣는 경우가 있고 아예 이 스, 센서 스피커 쪽에 음원을 집어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 on 하면 이렇게 웰컴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welcome. 이 자, 그고 SD 카드에 드린 음을이 속으로 집어 넣고자 하실 때에는 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집어넣고 이모는 음원을 만들어 놓은 SD 카드 집어넣고 A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ON 버튼을 올리면 됩니다. 이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한 거 어, 이것도 SD 카드를 넣고 A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올리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노차 반복해서 동영상 올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처음에 SD 카드를 넣고 SD 카드를 넣습니다 이쪽에 삽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A 버튼을 누르고 여기도 A 버튼 이 있죠 A 버튼을 누른 누른 상태에서 On 버튼을 올립니다 이거는 지금 배터리가 이미 들어 있으니까 On 버튼을 누르면 되고 요거는 건전지를 넣거나 또는 휴대폰 잭 휴대폰 충전용 잭 있죠, 이와 같이. 위험합니다. 15핀. 이거를 꽂고, 어, 이거를 꼽은 상태에서 A 버튼을, S카 넣고 A 버튼 누르고 ON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아답터가 꼭 필요하고, 건전지나, 이거는 뒤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테이핑에서 건전이 내장돼 있, 리듬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USB 5 핀짜리 전원을 인가하셔도 됩니다. 인가하시고 온하면은 손잡이를 예 기존의 이제 음이 이와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전원을 넣고 전원이 이미 이 리듬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충방전이 됩니다 이거는 건전지가 일회용 건전지를 이제 쓰는 거고 이거는 이미 이 휴대폰처럼 리듬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6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3.8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전원을 올리면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통행시 휴대폰 사용은 위험합니다 네, 이와 같이 그리고 보륨도 이와 같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손잡를 잡아주세요. 네. 통영시 휴대폰 사용은 위험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음원이 좀 크죠. 이보다는 음, 와트수가 더 큽니다. 를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어, 이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이번 채널 네. 오늘은 이와 같이 음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세 군데 업체, 서너 군데 지금 TTS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무료로 샘플용으로 쓰시다가 적당한 프로그램 나오면 구매하셔서 학습용으로 쓰셔도 좋고 이와 같이 이 제작을 해서 다른 디바이스에 응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텍스트, TTS 프로그램에 대해서, 텍스트를 이용해서, 어, 음원을 만드는, 어, 그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다운받고, 텍스트를 집어넣고, play 버튼을 누릅니다. 세계 공이 다 비슷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프로그램을 키면, 인터넷으로 제가 직접 접속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예, 이렇게 키면 데모용이 있죠 여기 예, 데모용을 선택해서 누르고 청취 안전운전 하면, 하십시오 예, 실제 교통규제를 준수하여 주십시오 예, 이와 같이 들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 베스트 텍스트 스피치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화면이 뜹니다. 지금은 또 어, 모델이 예, 남자성우가 나왔으니까 이, 이 이미지 모델이 예, 나와있습니다. 그래픽 모델이군요. 그래서 샘플 들어볼까요? 내 음, 말을 안니자 그러면 저희가 텍스트를 밑에다 한번 붙여넣기 해서 저들판에 깔린 콩깍지는 아니, 한 콩깍지인가 무슨, 안간 콩깍지인가 안간 콩깍지인가 조용히 해, 저들판에 마. 깔린 콩깍지 자, 자 이제 말하고 있어 요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안 되는데 제가 하나 다운 받아 놓은 어디 보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어나와있는데붙여넣고 들어보겠습니다. 반응이 안녕하세요 보안 카메라의 안전도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체 감지 센서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알았어. 잘했어. 이게 이제 베스트 텍스트 스피치. 다음, 리드 스피커 코리아. 또 데모용으로. 여기는 지금 어, 데모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번 이걸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제가 직접 한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 카메라의 안전도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체 감지 센서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안 카메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캐스트 네. 캐스트를 키워서 캐스트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깔끔해요.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그리고 mp3 파일까지 자연스럽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서 적당한 이건 성우가 그 라디오나 또 일반 음으로 들을 때는 이게 편안한데 자 미리 듣기 안녕하세요 보안 카메라의 안전도우미입니다 네, 이건 대화형으로 어, 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상도나 또는, 어, 말씀드린, 명이나 예. 이게, 예, 음성 경보해주는 음으로 좋고, 그 다음에, 뭐, 리춘, 리춘이, 이, 이것도 되, 어 보니까. 근데 네, 필요한 음성입니다. 모든 도덕적 법적 문제는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입니다. 이에동의합다 일단 동의. 자,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재밌어요. 보안카메라의 안전 도우미입니다 <웃음> 이번 시간에는 인체 감지 센서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 음이 나온 이 꼬마 음 같은데 하은이는 뭐라 할까요? 어떤 음으로 보여줄까요? 미리 듣기. 안녕하세요. 보안카메라의 안전도우미입니다. 뭐야? 아까 그게 그대로 나오네. 에란시... 안녕하세요. 보안카메라의 안전도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체감지센서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 음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로드해서 확인 들어가요. mp3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pc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sd 카드에 에 담아서 sd 카드에 담아서 2번 채널, 3번 채널 이 sd 카드에 담아서 기기에 스피커에 꽂습니다. 그 음원을 꼽아서 바로 a 버튼을 누르고 온 버튼을 올리면 이 SD 카드의 음이 기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SD 카드를 꽂고 A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온 버튼을 시킵니다. 고출력 스피커도 거의 유사한데 이제 그 부분은 어 USB 리더기를 통해서 리더기를 꽂고 어 VC 플러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하면 마찬가지로 음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약 30초에서 1분 걸리니까 A 버튼, 이 기기도 A 버튼, 그리고 고출력은 어, V C 버튼을, 세 번째 버튼을 꾹 누르고 전원을 인가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이와 같이 텍스트를 가지고 음원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에 시간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저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과 그리고 알람 버튼 좋아요 버튼 댓글 많이 많이 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